너희들이 앞장서 문 닫았으면 죽여버릴 거야 벌. 야 닫은 거아니었 진짜 안연거 아니야? 아직 안연 여... 근데 열2시부터는니야 응? 그니까 그 다음 손... 술집? 아 술집은 괜찮아 괜찮 너무... 어디야? 이게 뭐라고요 맞에소봐요 네! 감사합니다 와. 존나 음. 음. 음. 걸쭉할 것 같아 오마이갓 <웃음> oh 미친거 아니야? 미친거야? 먹어 읍니다. 잘 먹어 읍니다. 제가 찍으니까 저렇게 하는 나의 친구야. 여기 왔어요. 카페 솔트. 차오는데요. 잠깐만. 야, 사람 많이 없네. 나 여기. 잠깐 트커피에요 너무 귀엽죠? 아인슈페너 같은 느낌인가 봐 음. 아니야 케이크 먹고 싶으면 말해 음. 우와 대박 응. 집에서 들 먹고 느껴 가고 왜먹거기원어도한번어 감사하게 진짜? 우리 딴데있을때그원가 와가지고 아 맞아 네가 말했었어 어, 그니까 그러니까. 청량 스틸 나빨나빨고나 어? 나나 <웃음> 나나나 <웃음> 맞는 거 아니야? 자리 안에.. 어머나? <웃음> 네잘된거 <웃음> 같아 미니 하울. 예쁘지, 근데? 응. 딱 조합이 잘 맞아. 색대합 응. 이거랑. 이거랑. 이이거이거 이거랑. 이거랑. 이거랑. 이 이거랑. 이거 같아 우랑이 <웃음> 요즘 완전 어린 어디... 이 처음... 음. 맛있게 위로 올려. 겁나 신나 먹어. 겁나 쳐먹어 그러려고 온거 아니야? 네. 휴학하고 진짜 운동 반응을 했거든? 청소년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동 프로그램 되게 많아. 아까 못 왔던 식당을 왔습니다, 여러분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는 게 맞아? 그러면 이게 맞지요. 싱그럽게 나와. <목소리> <웃음> 이거 야, 향 진짜 좋아. 이렇게 나 왔어요. 이게 35,000 원 입니다. 3 인분. <웃음> 한번 드셔보시고요. 짜시면 네. 네. 짜시면. 그단저 앞에 그 참깨 소스 넣어주세요. 네, 혜영 네. 씨가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. <웃음>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. 아예예예예 맛있겠다. 사장님,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계란 볶음밥 하나랑 사이다랑 차한 잔. 네, 이거 제조해 주세요. <목소리> 음. 괜히 술도 안처먹으면서 응. 괜히 워싱을 쫓아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래요. 응. 짠! 안 아, 뜨거워! 야, 개소소 형, 먹어, 빨리. 개구소. 개구소에. 음 선생님. 초점아 초점. 그래, 다음이요. <웃음>